잉어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새로운 집에 이사로 왔어요. <웃음> 음, 아들. 아빠가 오늘 대출금 껴서 아주 비싼 집을 샀단다. 와, 아빠. 정말 기대돼요. 정말 기대되지? 음, 그래, 우리 딸들. 아빠가 집산거 봐야지. 몇 평인데요? 30평이 넘어요 어? 서울에 이런 집 살려면은 한 14억 정도는 줘야지 대출 껴서 샀다 이 말이야 아 어, 아파 요즘 저번... 집 14억이라고 소문하면 왕따 당해요 어? 왜? 너무 싼데 산다고 음, 말이 되니? 집이 14억인데? 아 애들이 왕따 스키더라고 리아야 어 응. 오늘 집들 해야 되니까 친구들 부르고 그러렴 어 댕댕아 음 제 친구 댕댕이예요 그래 그래 그래 우리 집 보고 깜짝 놀랄 준비나 하렴 댕댕아 잘 봐라 우리 집잘 봐라 이 거지야 <웃음> 뭐? 지금 너 뭐라고 했어? 우리 집토갑부임이겨베자 <웃음> 우리 집이란다 들어와서 편히 앉으렴 집은... 집들이 하고 어? 여기서 대화도 하고 어? 아까 저희 집이 뭔가 움직이는 거 같아요 기분 탓이란다 어? 어라? 박스 응? 보니까 뭔가 이상한데요. 어라라라라. 어라? 아빠, 저희 집이 움직여요. 안을 보세요. 안을. 어, 잠깐만. 왜 어? 내려가는 어? 거같아 내가 30년 대출해서 산내 집이. 안 돼. <웃음> 내마룻 바닥. 아, 야. 야, 내 십억짜리 집이. 어이? 어, 어, 올라갔다 벌써. 아 하지만 의자가 있어! 나에게 남은 10, 10억짜리 의자가 아 구독 어쩔 수 없다 얘들아 우리 집 가족들 모여 어쩔 수 없다 우리 집이 없잖아? 댕댕이 집에 눌러 앉자구나 어쩔 수 없다 <웃음> 어? 나 댕댕이네 집 어딘지 아는데 아는데 어디 어디 댕댕이 집 눌러 가자 눌러 앉자 저기 왼쪽에 하우스 누르면 개집 있어요 개집 여기 오면은 개집이 있어요 와 댕댕이 집이다 얘들아와야 댕댕이 집에 좀 눌러 앉아 볼까, 얘들아 어, 아, 와, 가오즈도 탈수 있네? 어, 뭐 좋네. 착하고. <웃음> 아, <웃음> 아이, 괜찮은데, 괜네 어, 뭐야? 뭐. 아, 야, 이거야, 이거 집 맞아? 아, 집 맞아요. 해야. 얼마나 이게 안정적인데, 한번 타 보시면 안다니까. 야, 야, 야, 야개 집에 들어가 <웃음> 위험하다. 개 집에 들어가. 뭔가 이상해요. <웃음> <웃음> 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진짜. 댕댕이 집에서 못 눌러 앉겠다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무래도 미호네 집 가서 눌러 앉자구나아 좋은 어? 생각이에요. 저 녀석 좀살더라고요 좋아요. 어? 오 뭐야? 오오. 빨리 터야 돼, 빨리 터야 돼. 돼. 빨리 아유 어떻게 다 이거 어떻게 다 아, 됐어, 됐어, 됐어, 탔어, 탔어, 안탔어, 안탔어, 안탔어. 야야 리얼 부산행. 아 오빠, 오빠 오랜만에 여행 가니까 너무 기분 욕을 줘. 이게 집 맞아? 와. 오! 아악으 앞뒤칸이 사라졌어! 아 야.. 리얼 부산행. 으악! 으에엑! 오호! 어? 아, 나... 어? 바닥이 마친다. 시원해요. 천구로 가는 기차. 생각보다 괜찮은데? 야... 이거 어? 바닥이, 바닥이 잘... 시원해요. 뭔가 아! 이상해. 오! 내구성 괜찮은걸? 어? 나쁘지 않은데어 <웃음> 이러다 끝까지 가겠는데? 어? 간다. 이거 완주한다. 오! 이거 완주한다. 오오오오. 반! 오오오오오 간다, 간다, 간다, 좋아, 좋아! 오, 간다, 간다! 간다, 아프잖아! 오! 어, 진짜 오이. 괜찮은데? 역시, 미오네 집이 최고라니까! 이, 이 기차, 바퀴도 없이 잘 달리는구만! 아, <웃음> 어, 시원네요미아야 좋지? 오늘 오랜만에 가족 여행 오니까? 아유, 너무 신나요! 오. 완주? 오, 어, 완주? 꼬리 오, 꼬리, 꼬리 내버렸다. 완주 완주? 와우! 아 진짜로? 완주했어. 뭐야? 음. 이야 완주? 뭐야? 야미혼의지 완전 좋네. 대박이 왜? 그러면은 또집 자랑할 사람 있나? 아 좋아요. 제가 아빠 없는 사이에 집 하나 장만했어요. 아그럴까 뭐 어디인데 어디인데? 제 친구로 오세요. 리안해지로 와, 야들아아그친제 친구. 아, 제 친구. 내 친구 외국인이거든요 어머버스에 우리 아들 돈 많이 벌었네 이런 집도 사고 어이, 타세요 뭐 별거 없지만 야... 근직해 아주 그냥 아이 가자 가자! <웃음> 어머버스가 이렇게 근육 빵빵맨이었나? 가자! 근육이 힘을 보여줘! 어머스 맞나? 오.. <웃음> 어. 어, 예! 근육이 어, 어. 있어서 그런지 좀버티는걸야 어. 어. 어, 야.. 근손실 <웃음> 봐! 근손실! 한걸 <웃음> <봐. 웃음> 어, 야. <웃음> 근 여기 무너져 내리고 있어. 점점 얇아져. 야이 근손실이 엄청난 걸? 그 안들. 오! 오! 오, 이게 뭐야? 구독. 아좀 재밌는 거 없나 볼까. 음. 아까 마인크래프트 집 가보자. 그럴까? 마크 집으로 오세요. 와, 되겠니? 오 여기 문열려 오 여기 세, 3인승인데? 어, 좀... 미안하지만 어, 나... 너네들은 나가서 죽어줘야겠어 <웃음> 그냥 그냥 하바돌리아야안돼꽉 <웃음> <웃음> 꽉 잡아 꽉 잡아, 오, 꽉 잡아. <웃음> 딩댕아 나만 믿어 내 듬직한 등만 널 지켜줄게 <웃음> 꽉 잡아 믿어도어나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웃음> <웃음> <웃음> <미안해, 딩댕아! 웃음> 야, 형제도 없이 사라졌는데? 뭐야? 바로 날아가 아 약하네 확실히 좀 싸구려들은 꽉 잡아준다네 미안 <웃음> 그러면은 <웃음> 지옥으로 가버렸다 오케이 얘들아 변기 집으로 와 응? 좋아요 이 응가에 앉아도 되는 걸까? 우와 이거 누구 응가야요 <웃음> 와, 이거 냄새 좀 지독한데? 어제 맛있는 거 먹었나 보다. 야, 그치. 이거 떨어질 때변기 터지면서 똥물이 튀는 거 아니야? 아 <웃음> <웃음> <웃음> 와! 간다! 어, 그래도 이변기좀 단단한걸? 뭐네? 어, 어, 유리라서 다깨질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와똥 단단한 것, 어. 것 봐! 숙변인가봐 <웃음> 아니 변기는 부서지는데 똥은 안부서지 절대 부서져 야간단한데 이거? 와.. 며칠 묵은 숙변이라 그래 완주하겠다 오, 끝까지 가겠다 갔다 어 이거.. 어? 아, 속, 속도가 조금.. 아니야 완벽해! 좋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이 변기 진짜 완벽해 <웃음> 야 이거 좋네 <웃음> 변기가 엄청 단단하네 이 변기 완벽해 똥이랑 엄청 단단해. 요 이렇게 안전하게 요. 온다고? 와 아, 이거 좀 제일 어. 안전하게 왔는데? 아 어? 어. 됐고. 어? 그러니까 내려나 가야겠다. 안돼 내리면 안돼. 위험해. <웃음> 됐다. 나도 내릴래. 맞다. 나도 내려야겠다 이제. 자 이제 내 마지막 집을 소개시켜 드도록 하지. 무슨 집이지? 음, 내 마지막 집은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바로 집게리야. 집게리아 오. 집게리아에서 햄버거 먹으면 서 마지막 여행을 즐기자고 자, 에드라타 우와 집게리아다 집게리아다 개살먹버거하나 롱. h e 서 o o o So long. Hello. Look at the book. Look at the 퐁 o o 돈이 좋아 공공부위까지아오 <웃음> 집게리야 단단한 것봐 아, 역시 아, 집게리야 아, 바닥에 날아갈거 같은데 불안해 역시 어, 튼튼해야 돼 이거 숟구로 이거 햄버거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웃음> <웃음> 자 어쨌든 집을 사서 끝까지 완주하는 게임을 해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 와 센즈 아시는구나 d 와, a <웃음> 즈 아시는구나. 왜 s 오, 우와. 빨리 타야 돼. o now. o 빨리 e n s e I shouldn't go now. w <목소리> 아! 날 죽어가지 마! <웃음> 아, 죽어! 아, 죽어! 아, 죽어! 아, 죽어! 아, 죽어! 아, 죽어! 아, 아, 안녕 <목소리도>